기존 오레탄 핸들과 비교해보니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네요 디컷 특유의 스포티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분위기도 확 달라졌고요 핸들 마감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 잡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디컷 핸들은 열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열선 핸들 기능 활성화를 희망할 경우 추가적인 부품 및 작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패들 시프트도잘 작동합니다